네 이번 시간에는 하이햇으로 하이햇심벌로 8비트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킥과 스네어는 4분음표를 일단 치고요 하이햇을 이렇게 8비트이기 때문에 8등분 한마디를 8등분해서 8번 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템포는 100 정도입니다 네, 좀더템플 낮춰보겠습니다. 한90 정도로 네, 이것이 전형적인 8비트 하이햇입니다. 자, 하이햇을 좀잘 들리게 해보겠습니다. 하이햇을 좀 크게 하고 이 킥과 스네어는 조금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네이 상태가 8비트의 뼈대이고요 하이햇은 음, 8비트라고 해서 역시 계속 8분음표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분음표가 그냥 몇 번만 나와주면 되는데 음, 그 위치가 자 여기는 딱 정박 원, 자 악보로 보겠습니다 자 원, 투, 3, 4, 이 위치는 킥과 스네어랑 겹치기 때문에 음, 별 효과가 없어요. 8비트, 8비트라는 것은 이 킥과 스네어가 어, 4비트, 4분음표를 갈때그 사이를 쳐줘야 8비트가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음표가 중요하죠. 여기, 여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만 8분음표로 하고 이앞에를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뒤에 8비트를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음표 그 다음에 8비트 8비트 4분음표 이렇게 나오죠 자 들어보세요 칫칫칫칫칫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도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분음표를 계속 치지 않아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8분음표로 8분음표가 여기 두번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정박이죠 네자 다시 원래대로 해 놨습니다 음 이번에는 8비트를 하는데 오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엣을 계속 닫아 놓고 치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기, 여기 정박을, 정박 뒤에 나온 8비트, 여기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 예. 마디 끝에 8분음표에다가 오픈 하이햇을 오픈 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8분음표를 오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자 근데 이제 하이햇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간격도 중요한데요 터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8번을 다 치더라도 터치가 예를 들어서 정박은 강하게 치고 이 나머지 8비트 위치에 있는 리듬은 좀 약하게 쳐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그래도 8비트로 들리는데 만약에 8비트 해당되는 하이햇을 아주 많이 터치를 줄여버리면 4비트 같이 들리죠 4분음표 같이 들리죠 네이 상태에서 자기가 8비트를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8분표를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열어주고 열어주면서 강조하고 싶다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악보로 보면은 예, 악보로 보면은 어디가 강인지 약인지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피아노롤로 보, 보시면은 이 빨강에 가까울수록 강하고 보라색에 무지개 색깔처럼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터치가 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터치를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 8비트를 할때에 8비트 싱커페이션도 할수 있습니다. 자 8분음표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같게 터치를 일단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똑같이 하는 것은 Shift 옵션 누르시고 이밸런스티를 조정하면은 터치가 밸런스티가다 똑같아 집니다 네 들어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싱커페이션이라는 것은 정박을, 정박에 있던 리듬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정박에 있는 하이햇이이 위치로 가고 여기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악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쉼표가 생겼죠. 또는 이렇게 이, 저, 붙임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찌찌찌, 찌찌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킥이 나오니까 음, 효과가 좀 없죠 그래서 킥도 같이 하이햇을 따라서 싱커페이션 해주면은 들어보세요 확실히 효과가 있죠 예. 자악보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정박에 있던 킥과 킥과 하이햇이 8분음표만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싱커페이션을 강조하려면요. 오픈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더 좋습니다. 강조가 되죠. 예. 자 이렇게 8비트 하이스을 하는 것은 터치를 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위치에서 오픈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싱커페이션을 해 주는 것 그리고 계속 8분음표로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